이 형태가 알파고 이전에는 국민정석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정석 대접을 못 받고 있습니다. 프로기사들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날일자 달리기를 사실상 두지 않습니다. 나무 위키에서는 이것이 정석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둑 인공지능들이 이 형태에서 붙이기에 비해 날일자 달리기가 손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카타고 60블록으로 1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더니 붙이기에 비해 날일자 달리기가 0.2집 손해이며 승률로는 2.4% 손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보다 바둑을 훨씬 잘 두는 인공지능이 이런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다들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이 아니라고 믿게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둑은 자연수 게임입니다. 따라서 0.2집 손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바둑의 신이 형세 판단을 한다면 날일자 달리기를 할때 0.2집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0집 손해이거나 1집 손해이거나 둘중 하나일 겁니다. 물론 2집 이상 손해일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저는 0.2집 손해라는 말을 영집 손해일 가능성이 80%이고 한집 손해일 가능성이 20%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확한 해석은 아니지만 터무니없는 왜곡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날일자 달리기는 영집 손해일까요? 한집 손해일까요? 카타고는 둘중 어느 쪽인지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0.2집 손해라는 애매한 말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타고에게 시간을 많이 줄수록 경세 판단을 더 정확히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카타고를 돌렸습니다. 60블록으로 무려 500만 플레이아웃입니다. 저는 0.2집에서 0.1집 또는 0.0집으로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이라고 더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는 달리 차이는 0.3집으로 벌어졌습니다. 승률 차이도 2.6%로 벌어졌습니다. 제 방식대로 해석하자면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일 가능성이 70%이고 정석이 아닐 가능성이 30%입니다. 카타고가 정석이 아닐 가능성이 30%나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승리에 목마른 프로기사들이 찜찜해서 이 수를 두지 않겠다고 한다면 뭐라고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석이 아니라고 단언하는 것은 카타고의 의견과 충돌합니다. 제 컴퓨터의 그래픽카드는 RTX 2060입니다. 최신형인 RTX 4090으로 24시간 돌리면 60블록에서 1억 플레이아웃이 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500만 플레이아웃을 돌렸을 때보다 집 차이와 승률 차이가 훨씬 줄어든다면 이 모양에서 날일자 달리기가 정석일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릴 겁니다.